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평소에 딱딱하게 정제된 표로 만들어진 데이터만 여러분한테 제공했었는데요 오늘 컨텐츠는 신규 컨텐츠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음, 표절론을올수 있겠네요 다나와 신제품 탐방이라는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볼 예정이에요 뭐 특별히 뭐 다양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기보다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진짜 머릿속을 비우고 저와 함께 다나와 탐방 시작해 보시죠 일단 CPU 항목부터 볼까요? CPU 항목에 어떤게 새 제품 나왔을까요? 신상품 어, 메뉴에는 인텔 제온 프로세서 E5 뭐 2696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V3 아, 4세대 핫셀 기반이네요 이거는 신상품이라기보다 아마 재고 혹은 그 서버에 들어갔던 거를 이제 회수해서 다시 중고로 파는 것 같아요 해외 구매 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중고일 가능성이 좀큰것 같네요 하기한뭐4000 시리즈 서버라면 지금 쯤이면은 갈아엎을 때가 됐으니까 매물이 나온 것 같고 AMD 밀라노 에픽 시리즈 두 제품 등록돼 있고 음와이 가격이 뭐야 이거 잘못 봤나? 1300만원? 오지네 64코 근데 이게 젠투 기반이라서 사실 저는 요 다음 거를 좀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웃음> 이거 우리가 평소에 살일는 없을 테니까 어, 이런 제품난안 하고 넘어가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5800X3D나 9900KS 최고의 게임의 CPU들이 등록되어 있네요 CPU는 이쯤 보죠 그 밑에 거야 이제 나온 지좀 됐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메인보드 안 볼까요? 메인보드는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심상품 일단 바이오스타에서 저가형 B660 보드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e n t c 이기 때문에 AS는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 바이오스타 보드를 선호하신 분은 드물겠죠 방열판 좀 작은 거 보니까 말 그대로 저가형 제품 어, 싸게 한 i5 하급세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별 관심 없죠 그 다음 거는 에너지 옵티머스 이거 파워 회사 아닌가 <웃음> 아, 좀 생소한 브랜드인데 여러분도 좀 생소할 겁니다 BTC라고 적혀있거 보니까 채굴용 보드인 것 같아요. 벌크 제품 음, 박스 포장이 안 돼서 나오는 거고 B75 칩셋인가 보니 옛날 CPU 사용하겠죠. 어떤 거요? 음... B75면은... 보자... 샌디나 아이비스는 칩셋 맞죠? 어, 곧된것 같아요. 어, 보시면은 이 보드는 특이합니다. 밑에 보면은 USB 포트 같은 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아예 PCIe는 없어요. 극하 꼽는 구간이 없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하 보통 채굴용 쓰는 1레인 짜리 라이저 킷이 있거든요 그게 이런 usb 타입으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이저 킷 12개 파아 가지고 1 2회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보드인가 봅니다 채굴 끝물에 나왔으니까 사실 크게 인기 있을 것같진 않네요 보시면 원가 절감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포트, 포트 부분은 그냥 다비워놨겠 눈에 보입니다 다 비워놨죠 뭐 없죠 진짜 단순하게 만들어놨네요 근데 격이 11만원이네 어우 그 다음에는 기가바이트 B660 어로스 엘리트라는 게 등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키바 관계자한테 살포시 들었는데, 게임X하고 거의 동일한 가게에 판매를 한답니다. 뭐, 바뀌었는 점은, 일단 전원부가 좀 강화된 것 같네요. 페이지하고 출력량 보니까. 일부러 표기해놨나봐요. 720A라고 전환하네. 음. 거기에다가, 이게, 게임스 x 는 4레이어로 알고 있는데 기판이 요거는 6레이어 제품이랍니다 뭐레모뭐 조금 더잘 되겠죠 하여튼 요거는 이제 나오는 제품 보고 평가하면 될것 같고요 메인보드는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도 나온 좀 됐는 제품일까 아실 것 같네요 어, 메모리 신제품 한번 볼까요 메모리 신제품은 보통 D4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신제품이 대부분 D5로 나왔을 것 같은데 A데이터 어, 하얀색 메모리 이거 좀 이쁘네요 음, 요거 저렴해 보이는 튜닝메모리 하나 등록되어 있고 밑에 보면 G스킬에 좀 상급 튜닝메모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와 16기가 두 개에 83만원이네요 가격이 자비가 없네 근데 6600클럭에 c l 1 4면은 확실히 성능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몇 종류 더 있긴 한데 대충 보고 넘어갑시다 그전 거는 이제 슬슬 등록된 지가 좀 됐는 것들이 아니네 뭐 이거 다 5월 등록이네 HP꺼도 있고 V컬러 에이서 프레데터 에이서 프레데터가 좀 가성비가 좋을 텐데 지금도 가성비 좋게 나왔나 뭐야 이거 디포네요디포 신제품이 이 타이밍에 내놓는다고 <웃음> 어,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쏘쏘 쏘쏘 어, cl14에 3700치고는 싸네요 디포 끝물에 <웃음> 어제 했던 메리트 는 있어 보입니다아 이런 제품들이 예, 출시가 되었네요 글카는 신제품 뭐가 나왔을까요 있나? 심상품 나올 게 있나? 아, 요번에 출시되는 6650이랑 6750, 뭐, 6950,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네요. 뭐 기존 뭐, 6700, 6600, 6900과 뭐, 큰차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클럭을 땡겨 올린 만큼, 전력 소비는 조 증가한 제품군이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등록된 거 대부분 다그 시리즈네요. 6650이나 6750, 어, 6950. 다양한 제품이 등록되긴 했네요 SSD, SSD 신상품 아마 P41이 가장 지금 여러분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 외에 뭐 완제품에서 적출되는 벌크 제품을 파네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어, 거업그레이드하고 남은 것들 있죠 적출된 것들 AS가 없는 제품이라 봐도 무방할 거예요 뭐 3개월 AS나 한달 AS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밑에 주의사항 적어놨죠 완제품에서 적출된 상품은 제품 외관에 사용감이 있을 수 있다 장착 해제하다가 뭐 스크래치 같은 거나 스티커 떨어짐 같은 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실상 중고로 보면 됩니다 가격은 싼데 판매물도 별로 없고 꾸준히 판매하지도 않을 겁니다 넘어가고 딴른건쭉다 넘어가고 사실 저는 이제 이 P14일 P3일에 더 신형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아 속도 부터가 뭐 7000에 6500이네요 한번 나오면은 그리고 여러분 들중이 나오면은 얼마나 분량률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p 3일만큼 명품이면 월경연적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진짜 뭐그 이름을 잘알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보이긴 하는데 SSD는 사실 있잖아요 메이저 제품 쓰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한번 날아가면 은 손해가 너무 크거든요 하드는 넘어가고, 요새 잘 팔리지 않데 케이스 신제품 한번 볼까요? 오, 뭐야, 이거? DF7100? 오, 전면 글로 사이보이는데 아, 22만원이구나. 글로 사해보일수 있지. 다크 플랜시의 상급 케이스인가 보네요. 손잡이 맨날 그, 끈때기 하나 달아놓더니, 이번엔 손잡이라 불릴만한 손잡이를 달아놨습니다. 오, 글로 사해보이네 전면 패턴도 좀더뭐 고급지게 다듬어 놓는것 같은데 이거 꼭 자동차 그릴처럼 생겼네요. 그릴 처럼 생겼네요 현대자동차 그릴 해필왜그 그릴 따라 했지 BMW 그릴 따라 안한 말이야 농담이고 다크 플래시가 원래 가격대비 좀 품질이 괜찮은 편인데 22만원이면은 확실히 상급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미들타워로 졌겠지만 빅타워 분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메인보드 화환성이 꽤나 폭넓습니다 여튼, 이거는 누가 또 주문 넣으면 한번 보고 제가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어 실버스톤에 간만에 신형 나왔네. 가격은 저렴하네요. 넘어가고, 존스버, VR3. 또 ITX 내놨네요. 존스버께 은근슬쩍 이쁘고 괜찮은 것들 많습니다. 와, 요거. 글카 호환성은 별로 안 좋아보이는데, 설마, 투챔버라 해가지고 글카는 반대로 넘기나? 글카를 라이저키으로 반대로 넘기나?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보통 휴지통 모양이라고 하죠. 맞네, 뒤로 넘기네, 라이저키 박아서. 야, 이러면 쿨링 괜찮겠는데? 글카 호환성 폭이 얼마죠? 오, 320 가야 된다고? 그럼 3080도 안긴 애들은 여기 장착이 되겠네요. 3080ti 까지도 장착할 만하겠다. 4번, 8번에 어홀 뚫려있고 한번쯤 만져보고 싶네요 누가 한번 안 보내주나? <웃음> 농담입니다 <웃음> 어, ITX 오, 간만에 좀 땡겨보이는 ITX 게 있네 VR3 이런 제품이 있네요 그 외에는 뭐 저가형 제품좀 추가된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탄난다 VR3 파워는 생략하겠습니다 파워는 저는 솔직히 메이저 아니면 잘안 쓰는 편이라서 쿨러 한번 볼까요? 쿨러 신상품 어... 360RV2 개선 버전인가 보네 뭐 이거는 기존 제품하고 거의 차이없을 테니까 넘어갈 거고 <웃음> 이거는 기쿨하고 별 차이 없는 거겠죠 예전에 이거 9만짜리 기쿨하고 별 차이 없는 거본적 있는 거 같은데 어... 잘만 LED 쿨러도 하나 등록됐네요 쿨러마스터 살란트 펜저소음펜 인가 보죠 1200rpm에 최대면은 그리 시끄럽진 않겠네요. 풍량은 괜찮네. 풍압은 약하고 이거는 그냥 케이스펜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네개 세트네요. 가격이 싸네. 와네개 산만 안다고? 저희 쿨거 일부 제품 등록됐고 잘만 메모리 방열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등록돼 있긴 하네요. D 1 2 L에 대해서도 누가 여쭤보시던데. 이게 U12랑 비교했을 때 약간밖에 안 쳐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여튼 쿨러도 빠르게 신제품이 자꾸 등록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죠 이렇게 신제품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 제가 주요 부품을 봤으니까 주변 기기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주변 기기? 주변 기기? 아아니다 주변 기기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주요 부품 중에 쿨러가 쿨러 말고 뭐 지지대라든지 방금 시스템 쿨러만 봤잖아요 이거 제가 왜 지지대를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 하냐면 은 이런 거나왔더라고요자 아수스한테 사주 받은 게 아니라 생방에서 나도 이런 거 나온 줄 몰랐는데 이쁜 지지대 나왔다면서 누가 알려주더라고요아 역시 이건 뭐 가격 좀 비쌀 것 같던데 5만원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좀5만원이부담럽게 어, 아, 하죠 근데 보시면은 수평이 될수 있는 거라 어, 확연하게 좀 튼튼해 보이는 지지대죠 거기다가 LED 들어오고 아또 로그마크 나오면 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지 그 로그 시리즈로 세팅 하신 분들 조금 탐나긴 하더라고요 <웃음> 궁금하긴 하네 요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 지지대 어, 한번 눌러봤습니다 요새 비슷한 컨셉으로 나온 애도좀 많은데, 그냥 단순히 있잖아요. 끄트머리만 인결하는 애들은 약해요, 지지력이. 여기 3점 방식으로 가로로 이제 설치하는 애들. 그런면 약한데, 저거는 이제 가로로 설치하는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 수직으로 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착력도 괜찮을 것 같고, 지지 역할을 하는 거.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무난하게 막대형 지지대 추천하는데, 저런 것도 괜찮아 보여요. 제가, 제가 좀 여러분 이쁜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추천하거든요 얘는 이제 수직하고 수평하고 다 지지되는 역할을 하니까 음 여튼 오늘 한번 간단히 여러분한테 신제품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이 직접 이런 제품 나왔는거직장이다 보니까 뭐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불편하잖아요 제가 한 번씩 그냥 재미삼아 편히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신제품 소개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냥 <웃음> 신제품 이런 게 나왔다고 한번 같이 눌러서 확인해 보는 시간 올려버리겠...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요 영상 괜찮은 것 같으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공부도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만 물러날게요. 여러분 빠이빠이!